소리하는 박선주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 신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시국 좋다 한번 하십시오 벌시국 좋다 예. 수백명 봉사 성명을 차례차례 차례 물어갈 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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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마누라까지 딱 재미줄 것이 있게 얼른 얘기하시오. 웃다가 실없이 여러 가지 것만 해준다이. 그렇다면 내저 황주 도하동사는 심학규라는 사람이오. 신명이 여기 계신다! 우! 하고 달려들어 신봉사를 별공으로 입시하려고니 그때 요 어, 신봉사는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수맹인마 사람이 뭐한번죽지두번 죽을 납디여 더듬 더듬 별궁 안으로 매시고 들어가니 심후원관용궁에 삼녀이 되었고 신봉사 딸 생각에 어찌나 울고 고심했던지 많이 늙어 백수가 돼 알아볼 수가 없으니 심왕 후 분부 어시대 그 봉사 그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가라고 하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뭐! 이름은 정이 없고 여행에 출천하여 그 애가 밥을 비록 큰큰포생신에해째 우연한 죽을 만나 공양 3 삼백성만 분전으로 시주하면 소맥문을 뜬다하기로 요성있는내자신 세상이 모두 그저거제 신봉사 눈뜬 바람엔 수백명 봉사들도 개평로 눈을 뜨는디 눈을 뜨는데도 꼭이 장단이 뜬가 보더라 만자맥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시갈못이난 소리로 쫙쫙 이거 눈 떨어지는 소리여 너더니만은 일시에 눈을 뜨. 버린안디 네 속달 안에 참내 오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니네 차당도 모든내이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니어 뜨고, 서서 뜨고, 회대다가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버틸 거다 뜨고, 눈을 끔찍 하다 뜨고, 눈을 부어가며 뜨고, 비 비교 추수까지 일시에 노릇 경기민요로 흥겹게 또 여러분들을 흥을 돋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 노래가락, 태평가, 풍년가, 이렇게 메디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왔고 아아안 나와 아아 아.